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릴리 바이레드에서 새로 출시된 커밍 업로드 키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봤어요 오늘 이벤트 제품이기도 한데 정말 예쁘고 추천드리는 제품이라 꼭 참여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진짜 예쁘지 않아요? 투명하고 차분하게 반짝거리는 누디핑키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해봤어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같이 튜토리얼 보러 갈까요? 먼저 촉촉한 광의 피팅글로우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끈적임 없이 산뜻한 얇은 텍스처라 피부가 편안하고 번들거리는 광이 아니라 맑게 빛나는 광의 쿠션이에요. 자연스러운 커버력에 지속력도 괜찮아서 피부가 건조한 날 바르기 좋아요. 특히 밝은 피부톤에도 화사하고 밝게 표현돼서 좋아요. 가끔 흰 피부 베이스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쿠션 한번 써보세요. 다음 컨실러로 다크서클과 잡티를 가려줄게요. 리퀴드 컨실러 중에서도 물기가 적은 편이라 커버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 또한 밝은 색상이라 하이라이팅 주기도 좋고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오늘은 글로우한 느낌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얼굴에 광이 돌면 예쁘지 않은 곳과 필요한 곳에만 살짝씩 발라줄 거예요. 이건 한 손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미니 사이즈의 파우더 팩트라서 평소에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쿨톤 쉐딩을 써보고 있는데 또 물건 하나 찾았어요. 하나에 두 가지 컬러가 담겼는데 위에 컬러는 제가 가진 쉐딩 컬러 중 가장 회색 느낌이 강하고 밑에 컬러는 좀더 진하지만 브라운 느낌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쿨톤 음영을 줄수 있어요. 노란기붉은기 없는 회색 쉐딩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메인 제품이자 이벤트 제품인 커밍업 로즈 키트예요. 커밍업 로즈 키트는 무드이 팔레트와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 뉴 컬러들과 패브릭 퍼퓸이 포함된 키트예요. 기존의무드이 팔레트는 거의 웜한 컬러들로만 구성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쿨톤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로즈이 컬러가 출시됐어요. 전부 무펄 섀도우라서 실용성이 좋아요.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도 마찬가지로 봄을 맞이해서 차분하고 누디한 로지 누드 컬러와 생기있고 무드있는 로지 로즈 컬러가 출시됐어요. 또 키트에는 생장미향이 가득한 패브릭 퍼퓸이 들어있는데 따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 수정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소나무 취향에 저격당한 제품들인데 이렇게 릴바레에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브랜드에서 제 구독자 다섯 분들에게 이 커밍업 로즈 키트를 선물해 주신다고 해요. 예!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댓글에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이틀 뒤에 커뮤니티 게시글로 당첨자 발표를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쁜 제품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다시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로즈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할게요. 아이씨 로즈 컬러로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채도와 명도가 딱 적당하고 애쉬 피치 강한 핑크 베이지 컬러라 부담없이 은은하게 음영을 줘요. 다음 로즈베이지 컬러로 눈 앞뒤 삼각존 부분 음영을 줄게요. 아이씨 로즈보다 짙은 중간 음영 컬러로 로즈빛이 가미된 애쉬브라운 컬러예요 다음 번트로즈 컬러로 눈 끝에 음영을 한번더 줄게요. 아주 진한 브라운 컬러라서 소량으로 음영을 살짝 줘도 좋지만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아요. 다음은 중채도 핑크 컬러인 조이풀 로즈로 눈두덩이 가운데와 언더 가운데 부분에 삼각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칠해줄게요. 채도가 적당히 차분해서 튀지 않고 피부에 자연스럽고 생기있게 물들어서 블러셔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흑갈색의 브로우로 눈썹을 그릴 거예요. 심이 아주 얇아서 눈썹 쉐입을 쉽게 잡아서 그릴 수 있어요. 이제 펜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지속력이 아주 좋아서 한때 자주 썼던 제품인데 오랜만에 사용해도 역시 좋네요.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 적당한 두께와 길이로 그려줄게요.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서바이벌 마스카라는 예전에 잘 번지지 않고 컬이 오래 유지돼서 자주 사용했었는데 인피니트 마스카라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걸까요? 깔끔하게 롱래쉬가 되고 컬링이 잘 돼서 일단은 마음에 들어요.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핑크 컬러로 볼 중앙을 중심으로 칠해줄게요. 약간의 금펄이 들어있지만 미세해서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라인은 너무 좋아서 자주 구매해서 쓰는데 영롱빔은 자연스러운 듯 펄감이 은근 보이는 화려한 느낌이라 조금 반짝거리고 싶을 때 사용해요. 얼굴 윤곽 하이라이팅을 주고 특히 볼에 예쁜 윤기가 나게 웃으면서 발라줘요. 애교살에도 발라서 강조해줄게요. 다음은 눈에 글리터를 좀 얹어줄 건데요. 릴바의 글리터는 처음 써봤는데 너무 예뻐서 놀랐잖아요. 색도 핑크지만 흔하지 않은 살짝 보랏빛이 섞인 색인데 펄 크기도 커서 완전 제 취향이에요 빛에 따라서 무지개색으로 빛나는데 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키트에 있는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 뉴 컬러들을 바를 건데요 먼저 5호 로지누드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는 립컬러랑 비슷한 MLBB 컬러지만 레이어링해서 바를수록 진해지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덧바르면서 취향에 맞게 조절하면서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요코 로지로즈 색상으로 덧발라줄건데요. 좀더 짙은 고혹한 말린장미 컬러예요 바르고 조금 기다리면 입술에 픽싱이 되어서 촉촉하고 생기있는 컬러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어요. 색감이 되게 플럼빛도 도는데 MLBB같이 자연스러워서 데일리로 바르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점점 자연광이 심해져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자연광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랑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약간 빛 조절 좀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는데 오랜만에 차분하면서도 생기있고 뭔가 블링블링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뭔가 자꾸 이렇게 메이크업을 쳐다보게 돼요.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은 취향이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오늘 사용했던 제품들 전부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커밍 업로즈 이벤트 잊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We'll